가보고 앞구르기는 이렇게 여러번 굴러서 잘된걸 사용한다 오늘은 두개 합격 부드러운 연결동작, 점점 녹색뒤에 가까워지고 있다. 전날 대비 0.1kg 감량, 열받네. 몸무게가 천사야? 신선한 개박스. 그리고 이쁜 개토끼... 고생이 참 많다... 내가... 휴식 중에도 턱걸이 생각이다... 빨리 성공해서 치킨 먹어야 한다... 치킨 생각만 하니까 내 등판이 생닭처럼 보인다... 사이드 포지션 개토끼... 뭔가 이름이 있어 보여. 왜 그렇게 쳐다봐? 내가 너를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. 제품 이미지에 끌려서 하나 사왔다 조금 카리스마 있어 이제 감자뼈는 눈 감고도 한다 하늘에 계신 배달음신이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100.4, 1004kg으로 나를 유혹하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았냐? 두 자릿수 눈앞에서 한 번씩 몸무게 끊어주는게 아침 드라마 수준이야 설마 내일 99.99kg 유튜브 각주력 이러는건가? 앞으로 배달음식은 죽어서 먹는다 죽기 전에는 배달 안시킨다 포장해서 먹으면 된다